가볍게 한번 롤차 한번 가보죠 제가 번개덱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곡궁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곡궁에다가 지팡이? 이러면은 구인수 가기긴 한데 잠깐 오늘 해야될게 뭐죠? 번개덱 가는겁니다 이제 스테틱단골을로 가야되기 때문에 여운이랑곡갱이 위주로 먹을게요 이즈리얼 번개 이즈리얼을 가고 싶기 때문에 이거 넣어주고 와 출근이다 난동꾼 심장 기병 저랑 다 관련 없는거죠 새로고침 판도르 아이템의 증강체를 먹었을 경우에 아이템을 줍니다 아이템을 주면은 한거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생길 수도 있겠죠. 판도라 아이템 여신의 눈나왔습니다 이걸로 스택딴거 만든 다음에 바로 이재얼 넣고 암라인 세우고 팔고 레벨업 한 번에다가 애쉬 그리고 암라인에 하나 더스카너어 잠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별 치너지까지 얻을 수 있잖아. 세번 공격할 때마다 번개가 터지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번개 터지죠 지금. 드리랑 지금 1200 확실히 딜잘 뽑고 있죠. 왜냐? 스킬을 쓸 때마다 공격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롤체 재밌는데 자꾸 절요꼭 1등 할 필요 없는 게임이었어. 여러분 저 아이템 하나 사라졌거든요. 어아 판도라의 아이템이어가지고. 라운드 대기척의 아이템이 무작위로 바뀌는구나 아, 이러면 은 스태틱 단검 뽑기 좋죠 곡궁을 먹어올까 했는데 아이템 되돌릴 수 있으니까 비싼거 먹은 다음에 팔아주고 판도라 근데 진짜 잘 먹었다 개꿀 아 이지리얼 성 좋습니다 자, 스태틱 단검을 낀 이지리얼 가겠습니다 그리고 키아나가 있기 때문에 폭풍 시너지 하나 올려주고 폭풍 전기넥 가겠습니다 폭풍 시너지 같은 경우에 공격 속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공격 속도 늘어나는 시너지를 가지고 스태 대검을 3개를 간다면 제가 지금 폭풍 대 갈려고 그랬죠 딱 좋습니다 또 이즈리얼이 아 이게 또 이즈리얼이 내가 하면 좋은데 남이 하면은 극혐이야 왠지 모르겠어 상대가 하면은 저런 날먹이 다 있나 어? 이즈리얼 나왔다 비싼 거 먹을게요 이걸로 아이템 굴려가지고 곡구 뽑을게요 폭풍 대은 번개가 치고 공격 속도 50%가 늘어나요 공속템이 몇개 없어도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아 이건 좀 한 번만 터졌으면 다 잡는 건데 아깝다 자 아이템이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누 누누 팔아주고 눈물눈물 눈물. 자 이제 아이템이 바뀔 건데 곡궁 하나만 나오면 되거든요 자 나와라 곡궁! 아 증강체 자, 무작위 조합 아이템 3개?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로꾸로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곡궁 나왔으니까 넣어주고 이제 곡궁 하나만 더 나오면 됩니다 키아나 삼성과 이지리얼 이제 삼성 만들고 폭풍덱 가겠습니다 키아나가 삼성이라 확실히 세다 성능 괜찮은데 키아나? 그걸 만들자 지크의 정령까지 만들어서 극한의 그 공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좋은 거 같지? 은근히 나이스. 이것저것 생각해봤을 때 나쁘지가 않데 일단 쏘나. 아, 이지리얼 지금 잘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번개 쳐주고 번개 지리얼. 아, 너무 아쉽다. 번개 한 번만 있었으면은 아, 리롤, 리롤. 아니, 아니. 아, 어. 어 와, 지크. 삼지크. 어, 나이스. 오른쪽에서는 힘의 성배를 받고 있고 왼쪽에서는 지크의 정령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리는 스태틱 단거 썬더즈 리얼 아 하필 만나도 1등 만났네? 이런 많이 아플텐데 제발 좀 버텨줘라 버틸만 하지 않을까? 어 뭐야 오히려 이긴다고? 아, 오히려 이기는데요? 이거 뭐, 뭐, 뭔 일이지? 나나 나 생각보다 센가? 대기? 어 나이스 또 이겼는데? 아나 진짜 1등 각인가? 왜? 왜? 왜 센거야? 어왜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 모르면 1등이야 아, 나왜 이기는지 모르면 1등이었고어 나이스 뭐야 이거? 지크 해줘요? 아 너무 좋구? 아! 바뀌었어! 아 아웃신! 나이스! 나이스지... 어? 아 팔폭풍이네? 팔폭풍인데? 어 제발! 제발 이거 1등 해줘라 제발! 팔폭풍 이지를 가보자! 아 나이스! 뭐야 너무 잘나오는데? 이거 뭐야 뭐야 번개이즈데아 아, 근데 이게 그 바드한테 스턴 먹는 건좀 아쉽긴 한데 어우 얘뭐 바드 스턴 왜 이렇게 많이 쓰냐는데 어 제발 어? 이거를 이즈리얼이? 어? 어? 번개이즈? 이거를? 나이스 딜량 9500 어떻게 될까? 아, 졌다. 아, 까비 나쁘지 않았다. 근데 템이 진짜 깔끔하다. 지크 지크 지크. 단검 단검 단검. 한 판만 한 판만 더 할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끝.